이번 시간에는 세 줄로 이루어진 C코드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. 화면에 코드표와 악보가 보이시죠? 가장 낮은 음이 솔, 가운데 음이 도, 가장 높은 음이 미입니다. 솔도 미로 이루어진 세줄 C코드입니다. 자 1번 손가락이 2번 선첫 번째 프레스 누르면 되는데요. 이때 주의하실 점은 1번 선을 건드려서 1번 소리, 소, 소리가 안나면 안됩니다. 정확하게 똑바로 손가락을 잘 구부려서 1번 선까지 정확하게 소리가 나도록 눌러주시면 됩니다. 자 교재 사진에는 손가락이 눌리는 걸잘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눌렀는데요. 실제 연주에서는 손을 뒤로 숨기시면 안되고 이렇게 앞쪽에 두시면 됩니다. 자 기본 예제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. 정확히 세 줄만 칠수 있도록 연습을 충분히 해 주셔야 됩니다. 자, 이 연습이 잘 안된다면 코드를 눌러놓고 오른손을 보면서 세 줄만 정확히 치는 연습을 충분히 하시기 바랍니다. 다음 예제 환희의 손가 자그 다음 예제를 연습하기 전에 4분 쉼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한박을쉬 라는 뜻인데요. 이 쉼표의 효과를 확실히 내기 위해서는 오른쪽 손날을 기타 줄 위에 가볍게 얹어서 소리가 나던 거를 멈춰 주시면 됩니다. 4분 쉼표를 확실하게 효과를 내기 위한 방법입니다. 손날 부분을 줄에 가볍게 대어주면 됩니다. 음이 끊기는 게 확실하게 느껴지시죠? 롱 리듬